내게도 이런 일이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네가네가 니가 네가, 네가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해서 조명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했을까? 내가 내가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oh, love.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그리워 안고 또 말하고 싶어 My love,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ull in love 내게